아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 쳤다 봐요 그래서 내 말을 하면은 결국은 도망갔어